안녕하세요. 프스입니다 제가 두 번째 영상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요. 대본을 이미 만들었지만 갑자기 맥락이 없는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게 개인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완벽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 와중에 독서 모임을 5월 중순부터 참석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독서와는 아주 동떨어진 저였는데 말이죠. 센서티브한 책을 읽은 후두 번째 영상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참으로 센서티브한 사람이더군요. 여러분은 예민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센서티브한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민한 사람들은 완벽하고 치밀하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첫 영상을 올릴 때쯤 편집에 대한 책을 봤었고 수많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컷 편집을 어떻게 하며 어떤 bgm을 넣는지가 참으로 궁금했거든요. 이제막 시작한 유튜버가 어떻게든 완벽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 셈이죠. 제가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이전 직장에서 신입사원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신입사원들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주눅이 들어있으면 처음부터 잘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유튜브를 처음부터 잘하려고 시도 아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참으로 센서티브한 사람이기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어, 감각적인 것을 추구한다. 저는 후각과 청각을, 청각을 되게 신경 쓰는 편인데요. 좋은 냄새들, 좋은 늦, 노래들. 시각적인 건 제가 남자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각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향수를 세개의 고유 및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다고 또는 적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 계시겠지만 저는 최저온도 기준 10도 이하. 10도 이상 덥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저만의 세 가지 테마를 정해놓고, 나가기 전 온도 및 날씨를 체크 후, 뿌리고 배출을 합니다. 비 오는 날은 뿌리지 않는 편이고요. 번외로 제가 남자들이 많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향수를 뿌리고 출근을 했었고, 직장 동료가 예전 했던 말중 하나가, 너가 있는 곳은 향기로 알겠다고,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느리고 신중하다. <웃음> 책과 다르게 저는 빠른데 여유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바쁠 땐 빠르게, 한가할 때는 여유 있게.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되는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 숙련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무엇사람에 있어서 선택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편입니다. 그리고 가성비를 매우 추구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나라를 예로 들고 싶네요. 이전에 저를 보면은 항상 급했었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이 지남에 있어서 성숙된 모습이, 첫, 성숙된 모습이 행동이 <웃음> 조금씩 오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 생각의 꼬리를 끊는 방법인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쿠파트 주방에서 일할 때 <웃음> 잠을 못 이룬 적이 수차례 있었는데요. 금전적으로 매우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내 머릿속에서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짜니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더군요. 저는 문득 누워서 작가가 된 느낌마저 들었답니다. 지금은 부정적인 일이 생겨도 어느 정도 큰 틀만 만들어 놓고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벌써부터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는 게 참으로 미련한 행동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생각하며 잠을 설치는 거다보잘거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현실을 외면하지 마라. 저의 상황 및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도전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 공무원, 부동산 중개사 등이 있는데요. 예전에 토목 공무원, 공무원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기출문제를 보니까 제가 전혀 도전할 수 없게끔 느껴져서 시작도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꺼번에 올라, 한 번에 올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에스컬레이터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조금씩 진취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자신감도 더 얻지 않을까? 이게 저는 과정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섯 번째, 본능적인 영적 호기심. 책 내용에서는 이 부분을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하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선 달리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why, 왜이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가 붙지 않으면 능동쪽, 다시 수동, 수동쪽으로 왜가 붙으면 능동쪽으로 행동한다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일곱 번째는요, 때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라. 저 같은 경우에는 한때 매우 힘듦을 졸업을 했는데요. 그 힘듦을 저에게 돈으로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돈의 값어치보다 그 힘듦의 값어치가 더 값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저는 플랜 A, B, C 등을 구상하면서 을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죠. 플랜 A에 열과 성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에는 상실감이 매우 크겠죠. 만약 상황이 악화되어서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갈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요. 더 많이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한다. 저는 공사하는 곳을 지나가는 경우 공사 현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안전이 확보된 곳으로 걷거나 운전을 할때 주변에 있는 차들의 상황 및 근처에 있는 차의 타이어를 항상 살피며 운전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주행 중에 스마트폰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 발생을 하니까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 뒤에 차가 많이 없을 때 보행자를 먼저 건너가게끔 하기도 한답니다. 차고 난 사람이 우선시 되어야 하니까요. 어떤 행동을 하에 있어서 제가 사전에 주의 깊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보행자가 먼저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끝으로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 센서티브의 책을 3사부작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센서티브의 소개를 한다고 했는데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 버렸네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및 대본을 쓰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소통했으면 좋겠네요. 매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